안녕하세요 잡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 라고 할때 아니라고 말하시나요 마시고 싶은 음료가 있었는데 그 음료를 마시지 못했나요 힘들겠지만 이제부터 조금씩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한답니다 모두가 예 라고 할때 아니라고 말하기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도전을 좋아하시나요 만약에 도전을 좋아하신다면 그 도전을 시도하셨나요 저는 도전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네 번째 밑바닥을 찍게 된 것도 무언가를 도전하였고 실패를 해서 밑바닥을 찍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실에서 도전했듯이 유튜버를 도전하였고 이제는 유튜브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유튜버인 제가 유튜브에 도전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콘텐츠의 다양성인데요. 구글에서 제시하는 유튜브 성공 원칙 10가지 중에서 일관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의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성공한 유튜버가 될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유튜버들은 일관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라고 추천을 하는데요. 이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만약에 60대 아버님께서 유튜버가 되려고 할때 유튜브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컨텐츠가 없어서가 아닌 60년 동안 경험했던 주식투자, 부동산, 인생 꿀팁, 피아노, 심리학 등약 10개 정도의 잘하는 재능성 카테고리가 있다면 아버님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수의 채널을 만들 뿐더러 다수의 재능성 컨텐츠를 생산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볼수 있었는데 그컨텐츠 콘텐츠가 생산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님의 60년 인생이 담긴 하나의 도서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소비자에게도 슈퍼에서 제한된 물건을 고르게 할 것이 아니라 대형 슈퍼마켓에서 다양한 물건을 비치해놓고 고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입장에서 다방면으로 고를 수 있는 기회와 몰랐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알게 되지는 않을까요? 모두가 가는 길을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외로운 싸움인데요 물론 같은 길을 걸으면서 편할 수 있겠거니와 안주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새로운 길을 간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면서 그렇게 개척이 되고 창조가 되어서 혁신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도전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동기부여 하겠습니다 이제는 집에서만 있고 싶은 겨울이 오고 있는데요. 일교차가 상당히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